오늘은 태흥포구에서 섭지코지가 있는 곳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30km 정도 걸어야 될것 같고 일단 오늘 가는 길 중에서는 표선해수욕장이랑 섭지코지 여기가 제일 예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일단 여기 편의점에서 뭐 간단하게 좀 먹을 게 있나 보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몽몽아 지금 멍멍이가 먹방 직관하고 있는데 살짝 미안하네 미안해 반죽계란인데 진짜 두툼하게 들어갔네 확실히 편의점마다 분위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서기태응점 진짜 친절하시고 강아지는 3개월밖에 안 됐다 그래요 완전 애기 강아지였어 이제 막 호기심 천국인 것 같아 애기가 인속의 고장 표선면 <목소리> 어제 걸었던 외돌계에서도 느꼈지만 서귀포시에 있는 바다를 보면 은그 파도와 바위가 만나서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진짜 시원하게 들려요 파도가 이렇게 갈라지는 소리 촤그런데 속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를 보면서 힐링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북쪽이나 서쪽 해수욕장을 찾으시면 될것 같고 속이 뻥 뚫리는 그런 풍경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은이 남쪽 서귀포시에 있는 해변을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릎 보호대에 땀이 계속 차면서 땀띠가 생긴 것 같아요 막 숙소 가니까 가려워가지고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막 로션도 발라주고 하는데 지금도 막 간지러워가지고 당분간 고생 좀할것 같은데요 그래도 진짜 발목 보호대랑 무릎 보호대는 꼭 착용하고 걸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또 걸으면서 부상 당하면 안 되잖아요 자나깨나 관절 조심 오늘 주말이라 그런지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도 계시네요 평일에는 신기할 정도로 이 자전거도로에 라이딩 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지금 숙소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은 6.74km 왔는데 제가 어플을 안 켜놔가지고 지도에 찍히는 사진이 조금 부정확할 수는 있겠네요 방금까지 걸은 km 수를 더해가지고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으로는 성산 범주 칼국수 본점이라는 곳에서 보말 칼국수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해녀분들이 직접 잡아온 보말로 이렇게 칼국 국수를 끓여 주신다 그러는데 점심 먹으러 가는 데까지는 한 3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일단 표선해수욕장에서 조금 쉬고 점심 먹는 데까지 열심히 걸어 갔다가 또 저녁에는 특별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야무지게 먹어야지 가는 길에 또 유채꽃 향이 솔솔 나길래 완전 큰 유채꽃밭이 있네요 향이 진짜 좋아 어휴. 네,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틈틈이 호텔 알바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여행 경비를 모아서 온 것도 있는데 그 밖에서 제주도 여행 간다 그러니까 항공권도 예매해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또 MOM 인베스트먼트 또 어머니께서는 편하게 걸어갔다 오라고 하이킹화에 이 가방까지 선물로 사주시고 또 제가 유튜브에 공지를 올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메시지와 기프티콘 응원을 해주셨어요 고모께서는 용돈도 보내주시고 글램핑 같이 갔던 형 있죠? 근데 선임이자 친하게 지내고 있는 형인데 형이 전화와가지고 맛있는 밥한끼 사먹으라고 5만원이나 보내줘 가지고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더 열심히 살아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또 한번 들었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지금 걸으면서 하고 있는 생각은 아 빨리 날이 개어야 되는데 오늘 또 날이 개어야 섭지코지에서 일몰을 진짜 예쁘게 담을 수 있거든요 제가 평산 일출봉에서도 일몰을 보고 섭지코지에서도 일몰을 봐봤는데 섭지코지 일몰이 진짜 예쁩니다 과연 이 날씨 요정의 운명은? 표선에서역장 도착 땀띠가 생겨가지고 간지로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 표선해수욕장은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너무 추워가지고 더 쉬고 싶었는데 빨리 일어났어. 이제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점심 먹으러 가는 데까지 가서 이제 뜨끈한 보말칼국수로 몸좀싹 녹이겠습니다. 사러리 사러리 이랬다, 정산에 살얼 이랬다. 세계 자연유산 일출의 고장 성산읍 도착 이제 여기서는 한시간만더 가면 되고 그래도 날이 조금씩 개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멀리 수평선이 보이고 있거든요 오 제발 너무 배고파요 이제 하. 당장이라도 원숭이가 내려와서 내 고프로를 뺏어갈 것 같은 음산함 빨리 가야지 <웃음> 와 제주도 와서 말 처음 봐요 와 진짜 크다 이 말은 이렇게 크진 않네 그은 초원을 마음껏 뛰어놀고 있어야 평화로울 것 같은데 묶여있으니까 애들이 힘도 없어 보이고 짠하다 나는 분명히 많이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안가 있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지치는 그럴 때인 건데 그럴 때는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 있잖아요 딱 노래를 들어주면서 가면은 또 추진력을 얻습니다 아까보다 더 빼곡한 야자수들 여기서 한 10분 정도만 더 가면 되거든요 배고프고 힘이 없으면 왜 눈부터 풀리는지 모르겠어 어제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마이크 해수를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 중 고마이 슬기랑 비슷한 느낌이다. 다슬기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솔직히 칼국수만 먹기에는 배고픈 나의 위를 채우기는 부족했어 저는 여기서 2시간 정도만 걸어가면 오늘 목적지가 있는 섭치코지에 도착을 합니다 어제보다 날이 그렇게 확 맑진 않지만, 그래도 오전보다는 날이 많이 개인 느낌입니다. 아예 일몰이 안 보일 것 같진 않고, 어떤 모습일지 또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우와, 성산일출봉! 나의 맘 오, 나를 원하니? 헤이, 가지고 싶니? 헤이, 나의 모든 게 전부 네 곳이길 바라니? 오늘 8시 반에 출발해서 지금 오후 4시 여기 숙소 앞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또 게스트하우스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관광 모드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섭지코지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도중에 여기 성사 일출봉이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해변가가 있어가지고 잠깐 들렀어요 섭지코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과연 얼마나 예쁜 일몰이 져줄지 근데 가방도 안 메니까 진짜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지금 키로수로는 한 30km 걸은 거거든요? 근데 진짜 뛰어도 다니겠어 <웃음> 차로 다닐 땐 몰랐는데 여기서 해조류 냄새가 엄청 올라와요 약간 김 냄새? 언제 걸어도 설레는 이 산책로 이제 저 뒤에 일몰이 지고 있고 아직 일몰까지는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걸으면서 보이는 풍경 보이시죠? 약간 동화 속에 온것 같아요 동화 속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어떤 관광지를 가도 거기서 가장 높은 곳에 가서 보는 뷰가 제일 예쁜 거 아시죠? 여기가 이제 섭지코지에서 가장 높은 등대 있는 쪽인데 여기서 이제 일몰을 구경하면은 일몰이 촤 섭지코지를 덮는 그런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아직 일몰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긴 한데 미세먼지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음, 안 돼. 힘들게 왔단 말이야. 또 고프로가 고장이 나가지고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조금 특별한 저녁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말고기입니다 이게 또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고 말고기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이 말고기가 고급 음식인지 1인분에 39,000원 그래가지고 기왕 먹는 거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 말차돌박이랑 육사시미 음, 입에서 녹는데요? 음. 이게 이제 말고기 냉채인데 이게 말고기고 이게 이제 해파리입니다 말고기 냉채 음, 엄청 맛있어요 그 한라산 하나만 주세요 피곤해가지고 술안 먹을라 그랬는데 술 땡기는 맛이다 마사비랑 생강 마사비랑 생강 짠 개인적으로 냉채가 진짜 맛있어요 냉채만 한번 먹어볼게요 어, 사심이나 육회는 신선한 맛으로 먹는 거고 냉채는 양념 육회는 그냥 먹어볼게요 말고기가 부드러운 게 신기하다 되게 쫀쫀할줄 알았는데 짠 말 육전 먹을게 말 육전 음. 약간 동그란땡 같은 느낌이다 육전은 쫄쫄쫄 소고기가 윈 이게 제일 맛있다 짠 말고기 신선한거 봐 진짜 부드럽다 네 눈동자에 치즈 좀 비싸서 부담이 되긴 하는데 제주에 오면 한 번쯤 먹어볼만 한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웃음> <웃음> 많이 먹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웃음> 실장님 덕분에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다른 못 주고 나만바라 어, 감사합니다 많이 어, 간을 주셨어요 소간도 잘 먹는데 많이 간 손에 그냥 물컹물컹하면서 고소한 그런 맛인데 얘는 약간 그 단단한 젤리 씹는 느낌? 젤라틴같이? 처음 느껴보는 맛과 처음 느껴보는 식감이야 색도 진짜 진하고 <목소리> 씹는 소리 들리있어 너무 맛있어요 주장님 이간은 우리도 참 좋다 그니까 러말 자체도 너무 귀한데 간까지 주셔가지고 아 그니까요. 어. 3대 진미 있잖아요. 캐비어, 소아그라, 송로버섯인가 마일 간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요. <웃음> <웃음> 뱃살. 너무 부드러워요. 음. 소보다 더 부드러운데요? 기름이 녹아버려요. 음, 전 사실 아까 사시미 먹을 때도 더 쫀쫀할 줄 알았는데 그냥 녹아버리더라고요. 부드러움에서 약간 한우 툭불보다 훨씬 맛있어요 <웃음> 이건 이제 목살 전체적으로 소보다 훨씬 풍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은심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쵸. 채끝살 음. 그 안창살. 어, 안창살 음. 뭐? 맛있 응. 소 안창살이랑 완전 또 다른 느낌인데요 이제 갈비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끼는 게 없어요 녹아요 녹아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있는 만큼 호불호가 확실하게 나뉠수 있는데 소고기를 좋아하고 날거를 좋아한다 이러면은 말고기 드셔보는 거 추천하고 날거 별로 안 좋아하고 미디엄 레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바싹 익힌 돼지고기 좋아한다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왜냐면 말고기 자체가 소고기랑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미디엄 레어로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분명하고 여기 마동 같은 경우에는 말고기를 진짜 제대로 즐길 수 있게끔 제가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리뷰만 봐도 말고기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즐겨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진짜 말고기를 먹어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한테는 여기 실장님이 추천하는 최고의 조합으로 말고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화면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아까 6 k m 에서한7 k m 정도 걸은 거랑 2 8 k m 정도 걸은 거 해가지고 오늘 총3 5 k m 가장 많은 걸음을 걸었는데 이 후반부에 관광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관광지를 가야 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가볍게 걸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검지 발톱이랑 이런 데는 지금 막 멍이 들어가지고 막 빠질랑 말랑 그러고 있지만 지금 한 5일차 걷고 있는데 확실히 몸이 저거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하늘에 별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게스트하우스에 좀 손님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천혜양 같이 맛있게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